아,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와 답이 없다. 저거는 어, 뭐야? 자리 갑자기 바꾼 거 뭐야? 뭐야 이 뭐야 뭐야 이거 있는데 야 뭐야 막아 막아 어 뭐야 야 전환을 했어 일단 아 그렇죠 바 빠가지 너무 좋아 이기고 있다 어 그러면 어 안돼 좋댔는데 삼사은 많이 나오는데 아 이미 좋댔어. 아 이건 죽었다 국밥이 죽으면 안됐어 뭐냐 저게 무화아이건 무안... 두자리 필이 없잖아 무화해로 무안... 이거 지금이라도 잡으면 이기는데 몇 마리야 알고개야 이거 바로 이거 안치면 바로 안치면 나 죽었다 어? 4강 9천 6개랑 6데미지 이겼어 이겼어 지금, 지금 6개 나오지 6개면 6데미지랑 못 가네. 근데 이걸 진짜 6개를 다뽑는거데 대포한게 있어야지 황금 대포 아, 무슨 소리야? 군사 <웃음> 졸라 잘했어. 구독을 왜 화나나? 된다고 죄송한데, 지금 언빵 많아요. 오 어? 뭐야? 오야오야뭐란뭐이 무슨. 무슨,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야 뭐야? 무슨. 아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야 뭐야? 뭐야? 오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키테스처럼 휴~~ 아 아니 왜죠? 돌았나 진짜로 어나 억지로 지게 하네 강조는 100번 할수 있다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소리 못 듣잖아요 아니 이거 96% 아니 뭐 1.8%가 확실한 폐허를 위해 돈을 땅에 버리는 그는 대체? 이게 실력이에요. 90.9% 개삭이 당하는 거 아니면... 오... 아... 돌아다 뭐야? 아이씨... 뭐야... 아... 뭐야... 오... 오... 와... <목소리> 야, 진짜 돌았나? 아까부터 진짜 저... 돌았나? 진짜 이거... 아이씨, 들이오이씨. 아, 내가 왜이 들... 이... 가왜이오냐고 이씨...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죠 저... 이게 나와버리네. 내가 팔고 흉합체다 버프 6번이죠 3번 나오면 쓸수 있는 개쩐다 일단은 세요 이거는 독, 독할게요 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정말 빠르겠다. 돈 남길게요. 어쩔 수가 없네. 아야 생산. <웃음> 아 재밌네. 종합체 하나만 더 나오자. 레벨업해서 종합체 찾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안 빼면은. 응. 중합지 찾은 다음에 이거 계속 트라이 해보고 천보덕성 나올 때까지. 완전 망했다까지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써보자. 하나, 둘, 셋, 네 종류거든. 일단 써보자 야 뭐야! 뭐 중매만 세... <웃음> 야 개구리네! 중매 세개 조발이야! 갑자기 바빠지 중합체 그렇지만 골대를 확보했봅 얼로 용, 나수, 본인, 4개, 8개, 24번입니다.